이건 안되겠다. 야, 야, 이거 앞에다 핸드폰 들어가겠어. 이거 시 11월부터 11월 컨텐츠를 할 거에요. 자, 아이디어 먼저 좀 할게요. 아이디어 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메모를 해놨어. 소개팅 컨텐츠 아니 이 겨울이다 보니까 이 12월달이다 보니까 이게 또 소개팅 컨텐츠가 또 수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 또. 일단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거 해보려고 남친 아 맞다 여러분들 맞다 저희 진짜 웃긴게 윤프님이 저한테 아 얼마 전에 사장님 옷 입히기 게임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보니까 로젠젠 3원색 야 기을리세요? 아 버리세요였어? <웃음>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죠 어이가 없어 윤프님이 아, 사진 보여준게어딨지 남친 룩을 어디다 어디 보냈어? 이거 보냈다 야 당신의 로젠젠에 투표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하나? 윤프님 불러서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윤프님 저 방송중인데요 로젠젠 그거 버리세요는 뭡니까 이거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RGB로 삼행시를 한거거든요? 네네 삼행시의 결과입니다 아 그거 버리세요? 아예잘 알겠습니다 예, 윰프, 예, 예 이거 입으면 나도 이제 여친 생기는거 맞지? 코트가 15만원? 코트 15만원 너무 싸다 야 이거 그냥 뭐그뭐 뭐, 어? 쿠팡에서 대충 그냥 롱코트 치면은 어? 4만 4천 0백 밖에 안해 이거 이거 어? 이것도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동묘앞 시장 가면 돼동묘 시장 가면은 저런 거 롱코트 만 원이면 산다 안 되겠다 야 방제 바꿔 야 크리스마스날 방제 안 키기 위한 몸부림이랍니다 라 윤프님이 일단 링크 보내주셨는데 오케이 야 보자 자 이건데 어? 잠깐 나 이거 비슷한 거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안 사도 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야요거딱 어울린다 야아봐야 야, 똑같네 돈 아꼈구만 어? 안 사도 안 사도 돼뭐 조금 늘어난 거 같긴 한데 어그 <웃음> 정도는 사소한 거야 사소한 거담을하는거 담을게 어, 담고 담고 아 잠깐만 윤프님 오케이 내가 먼저 골라볼게 오케이 나 느낌 왔어 셔츠 입는 거에다가 술이 아, 야, 리나로 나올 것같다 아, 아, 아, 야 강프로 아 밥은 잡혔어 아나할수 있다 아, 윤 프로 밥은 잡혔어저저저 어, 저, 저, 저 이거, 이거 이거. 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제요제 이거 이번이민복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니다 이거 이거. 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네, 여러분들, 일단 알겠어. 야, 님들이 저에 대한 그 기본이 없구나. 풀샷을 원하는 거, 풀샷. 알았어, 알았어. 평소에 이제 회사 갈때 입는 의상 멘트맨. 아니, 왜 멘트맨 왜요? 멘트맨 어울릴 수 있는데 왜? 놀러 갈때 입는 거. 야, 이쁘지? 딱 진짜 여행 패션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다림이 지우 <웃음> 집에 옷이 뭐가 있나? 보여줬다가는 용어 올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 하나 보여줄게. 아, 이거 보여줄가안보여주고 했는데, 이거. 아헤, 참, 이거. 진짜! 그런데 이거는 진짜 웃지 말고,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어? 이쁘지 않냐? 이거 괜찮다니까, 이거. 입어보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다니까, 이게. 어?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옷을 바꿀 거니까 버릴게, 오늘또첫 번째 의상 자, 맨투맨티! 허락이라고? 버리라고? 아, 입어볼게. 자, 어때? 하라고. 이거는 일단 버리고 패스 카스 버리고 버리고 다음 요거 좀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고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 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봉은 누구냐? <웃음> 자 맨투맨 회사 유니폼이라고 또 사회전 갈때 입는 옷이라고? <웃음> 선녀 같다 일단 이건 오케이 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 절대 안 된다고요? <웃음> 사람들이 이게 지금 너무 억가하고 있는지 너무 억가하고 있어 지금 정장 아 정장도 꺼내봐야 돼? 참고로 이거는 필살기입니다 그 맞춤 정장이에요 셔츠만 입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배가 좀튄니다 이거 흰 티? 흰 티? 야흰티 말고 회색 티는 안 돼? 어, 되게 이쁘지 않아? 귀엽지? 야흰티 그거 뭐 비와이시가 서그거저뭐 쿠팡 가서 사면 다 있어 어? 흰 티에 청바지라고? 청바지가 있었나? 청바지 하나 있고 하나 둘 요거가 일단 하나 있고 까리하지 않습니까? <웃음> 아니, 아니, 하나, 말고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두운 색, 그, 청바지가 필요하다 해서 어두운 청바지나, 맞아. 몇이 이거 사이즈가. 야, 이거 3X라지, 이거 못 입겠다. 내가 살이 빠져가지고, 이거 지금 못 입어. 아니,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니, 청바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니, 자. 겨울용 옷 때문에 그 안쪽이 너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잘했다. 여기 옷시더입구만 집에 인티 있다! 야, 새거새 거! 거. 자첫 번째 인티! 야 이거 새거다새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구겨진 종이 뭉치 아니죠? 엄마가 사준 건데? 자 로젠젠 집에서만 입는 거! 겨울에 입는 어, 패션 한 번! 한번 교과서 꺼내고 체크해! 너너무이 입맛 안 써! 나좀주야안돼안돼 <웃음> 안 돼. 이거 못 입어 못 입어 님들 이거!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야 이거 야 이건 안되겠다 야, 야 이건 안되겠다 이거 앞에다 핸드폰 들어가겠어 이거 야씨 요거는 이제 pc방 갈때 입는 옷 야, 자리 있어요 배그 자리 있어요 데이트와 컨셉이라면서요 지금 어떻게든지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옷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상태 아, 지금 방 꼬라지 안 보여요 방 꼬라지 아, 방 꼬라지가 지금 뭐래요 지금 이거를 지금 다 까봤는데 지금 지금 맞는 옷이 없어 맞는 옷이? 괜찮은 옷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안되거구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구매할 거예요 자 오늘 네. <웃음> 오늘 그 보시면서 예 어떠셨나요? 겐제님의 옷장에는 많은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겐제님 <웃음> 옷장에는 인생이 있다 인생이 있다? 약간 되게 네. 멋진 말 같은데 그게 약간 돌려 말하지 마시고 뭐,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대체? 쌀 시간이 없었다 내가 그러니까 좀 바빴어요 제가 바쁘다. 어, 쁘다가좀 응, 바빴어 어? 윤품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이흰 티셔츠 어때요 이거? 다옷이죠 엄마가 사준건데 <웃음> 엄마가 사준건데 어? 그러면은 이번에 고른 옷들 다 어머니 보여주세요 어머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웃음> 12월 제작 예상 안돼 싫어 나 크리스마스들 방송 안할 거야 나 아비생활 스킬 현실처럼 해주세요. 아니 아저 나갈 거거든요. 저 크리스마스 날 죄송한데 제 일정을 워대로 잡지 말아주실래요? 저 집에 안 있을 거고요. 방송 안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나가서 어 이성 친구 만나거나 어 여친 생길 거거든요. 진짜 보고 보십시오. 신에게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뭐 야방? 고기 썰러 가실 거래요? 못... 자, 당신들 참 못된 남사들이야. 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랑, 어, 크리스마스 날은 휴방 예정.